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평가된 우량주 한번 실적주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어려운 시장에서 이 수출포장 요 여기 있는 종목 중에 그 수출포장이 가장 이제 4.4%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연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 몇개 전에 살펴보셨죠? 이 가스주 쪽에서도 있고, 또뭐 운송주, 선광 같은 뭐 이런 종목도 있었고, 어, 그래서 뭐 그런 수준의 그런 상승률을 보이면서 적은 거래량이지만, 어, 계속 이제 이 시장을 끌고 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번 수출 포장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퍼는 사일 7배 수준이죠. 4,000원대를 벌면서 그리고 PBR은 0.5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부채도 상당히 낮고 배당도 이제 2.2% 정도 요 정도 주고 무엇보다 이 시총이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작죠. 재지 주고 어 재지 종이 목재 쪽에 있는 한국 수출이 요 대충 이 보면 이제 골판지 쪽 포장 관련된 기업입니다. 아 그리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한국 수출 포장 지금 7월부터 쉬지 않고 이제 요 약간 이제 한반한 한 20일 정도가 이제 조정 기간은 거쳤지만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상승하면서 이 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26,000원, 22,000원 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이제 돌파를 한게 11월 초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추세를 좀 이어가면서 이제 오늘 어또 다시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10만 주대에 얘가 이 저점이었을 때 천주. 보통 천주에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보면 900주, 뭐 3,000주, 뭐 12,000주, 뭐 요런 수준이죠. 3,000주 수준.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3만 주대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만 주, 뭐 2만 주 수준을 유지하죠. 3만 주, 만 주. 그러면서 오늘 이제 좀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10만 주. 이 종목이 10만 주면 상당히 많이 터진 거래량이죠. 하지만, 이제,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까지 2만 7천 원을 뚫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라인을 돌파했던 적이 없었던 라인을 지금 넘어섰죠.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수급이 붙기 시작하고, 이 좌측에 이제 매물벽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된 거죠. 물론, 20년도에 한번 3만 4천 원대까지 찍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더 다시 이제 꺾일지, 그거는 한 번, 뭐, 아무도 모르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 아주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겨울에 이 강한 종목이죠. 이 겨울 때. 그래서, 이 섬유업종, 얘가 퍼는 3배 수준입니다.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많이 벌죠. 22,000원을 벌고, 물론 이제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영업무역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만 차트상으로는 좀, 좀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 영업무역 홀딩스를 봤을 때 PBR 0.4, 부채도 적죠. 그리고 어느 정도 배당도 주고, 시가총액은 이제 1조가 안 되는 8천억대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번 차트를 살펴보시면 지금 전에 이 고점 라인 때 였죠 지금 59,000원 라인 때요 때를 이제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요때 지금 12월 5일 날 그리고 이제 조정 중인 모습이고 오늘은 이제 보아권으로 아주 강하게 이, 이 저항 라인 때 선에 이제 바짝 다 있는 상태죠 위치는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이제 기금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금, 기금이 이제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을 한번 보시면 1분기에 4,900원 2분기 7,000원 3분기 10,000원 계속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어,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실적으로는 계속 이게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 차트의 흐름도 이 무하,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 상태가 어, 지금 이 2년 전에 2년 전까지도 이이이 이, 이 라인 59,000원 대를 뚫은 전력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갈지, 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 또 그리고 이제 겨울이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추워지면 1 2월까지는 어느 정도 시세를 좀줄수 있을지 종목에 한번 관찰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제 대한약품 제약주죠. 어, 우리 수액제 2위 2위 기업이죠. JW가 1위고 얘가 이제 2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 현재 극가는 이제 3만 원 수준에 와 있고, 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이제 9배 이 제약주들이 보통이 제약바이오들이 어, 실적이 이렇게 나와주진 않습니다. 물론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어, 저퍼 상태이지만 실적이 이제 점점 꺾이는 모습이죠. 3분기, 어, 1분기, 2분기, 3분기 갈수록 이제 꺾이면서 어, 수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하고 있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어, 퍼가 이제 높아진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PBR은 0.8. 그 제약주들이 대부분 1배가 넘는 기업들이 태반이죠. 0.8. 아주, 어, 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부채도 이제 낮은 수준.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800억대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한약품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얘도 29,000원과 25,000원대 요 박스 상태에 이제 갇혀서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29,000원대를 돌파를 했고 또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29,000원대를 지켜줬습니다. 요때. 그리고 이제 다시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썼고 현재는 이제 2 1선에서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을 보세요. 이 수준이 천주입니다. 천주. 보시면 이제 만주 뭐 만주. 많아야 이제 만주죠. 요 바닥권에 있었을 때 어 이제 한 2만 주대 요 정도 터지고 지금은 이제 뭐 거래량 자체는 뭐천주 정도의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 아이 종목이 이 스토리가 자 보시면은 20, 2011년도 2300원에서 5만 원대까지 찍었죠. 어 이게 보시면 한 7년에 걸쳐서 22배를 상승시켰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게, 어, 거의 뭐, 시장에서는 뭐, 관심을 거의 못 받고 있었지만, 어, 이런 식으로 한 22배를 상승시키는, 어, 이런 종목이 대한약품이었고, 현재도 뭐,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 다른 제약 바이오즈들이, 어, 거래량이 실리면서, 뭐, 상당히 그, 나쁜 실증임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이런 종목은 이제 실적이 실제 나와주면서 오르는 종목이죠 보면 1분기에 1천원 1100원 뭐 1300원 어, 요런 증감률을 보이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도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더 갈지 그거는 뭐 미래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뭐 실적에 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은 물론 작습니다 이렇게 다음이요 현대건설기계 오늘 이제 3.44%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를 이제 다시 이제 복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퍼는 이제 9배 수준 그리고 시가총액이 11조입니다. 우리나라 건설기계 1위 업체죠. 그래서 항상 뭐 1위 세계 1위는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가 앞으로 뭐 네온 또 우크라 재건 또뭐 중국이 지금 빗장을 풀면서 또 중국 관련해서 또이 이 건설 기계 주들이 또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도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현대 건설 기계 한번 보시면은 지금 5만원대에 이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 가장 이제 뚫기 힘들었던 이 저항선 라인들을 한번 돌파를 했고 그 뒤로 이제 조정이 큰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월 되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 그래서 21선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지금 21선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 추세를 이어갈지 이 추세선을 어, 비껴나가지 않으면서 이제 상승할지는 어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6만원대 넘어서는 좌측에 이제 매물이 없죠. 이 3년까지는. 여기에 이제 적체되어 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또 가벼운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 현대,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어 또안 좋으면 이제 요 고점이라는 인식이 뭐 만약 이제 모든 이제 투자가들이 가진다면 이제 여기서 꺾일 수도 있죠 그런 위치 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이제 얘도 기금이 조금 이제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은 지금 보시면 어, 2, 2600원, 900원, 뭐, 2800원, 뭐, 요런, 요런 수준으로 지금, 어, 실적은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 사원 신도리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신도리코는 이제 퍼 6배 수준, 얘도 이제 6000원. 아, 보시면 현대건설기계나 뭐, 신도리코나, 어, 버는 거는 주당, 아, 버는 거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 이 건설기계가 1조대 얘가 이제 3천억 수준이죠 그만큼 이제 부각되기는 좀 어렵죠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보시면 뭐 삼성도 뭐 그닥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고 또 그래서 어, 이런 또 전기 전자 업종 중에 그나마 이제 신도리코 정도가 그래, 그래도 지금 많이 안 꺾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 한번 어, 실적주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신도리코 신도리코의 이 차트입니다. 오늘 보면 이 36,000원 전에 이 저항선이었던 이 가격대를 한번 살짝 건드린 이후에 어 이제 조금 이제 그 윗꼬리를 좀 달린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2만주 수준이고, 어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적은 거래량이죠. 뭐 만주가 안 되는 거래량으로 얘도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시면 얘가 이제 과거에는 2014년 15년도에 7 8 0 0 0원대까지 한번 찍었던 적이 있죠. 그 뒤로 뭐 계속 이제 뭐 2년 가까이를 지금 뭐 보시면 이렇게 횡보중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재미는 없죠 이게 하지만 이어 그나마 이 전지, 전기전자 쪽에서 어, 많이 안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기에좀 넣어봤습니다 어, 다음은 기업은행입니다 은행주 쪽에 그래서 어, 현재는 이제 만 원을 이제 넘긴 상태고, 얘는 이제 2,500원을 주당 벌면서 퍼는 4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이 3배, 얘가 이제 4배 수준 돼 있고, PBR은 0.31로, 이 금융주들이 상당히 이제 저평가죠. 그리고, 어, 부채는 이제 뭐 금융주 자체가 지 원래 예수금 자체가 이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이건, 어, 뭐 1000%가 넘는 게 태반이고, 그래서 요건뭐 거의 감안 안하셔도 될것 같고 배당 수익률이 이제 이 중에서는 가장 높은 7% 를 주는 기업이 기업은행이죠 시가총액이 이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8조 수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 기업은행이죠 어 그리고 기업은행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7월 이후로 뭐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 이렇게 조정은 받았지만 살짝 이 21선을 좀 이탈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요 때가 이제 위험한 때였지만, 요 고비를 잘 넘겼으면, 어, 두 달가량을 또 계속 꾸준히,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 좀 꺾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이 전에 있던 고점에 대한 이 불안감이 있죠. 요게 만 천오백원대 다쓸때 이렇게 한번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도 요 고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11,000원대를 어, 뛰어넘었을 때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2 1선을 이제 살짝 얘도 이제 위탈한 위치죠. 어, 그래, 하지만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지고 있고 또 금리 관련해서 또 연말 배당 기대로 인해서 어, 이런 수요들이 좀더더 더 어, 모인다면 또 어떤 상승도 한번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보시면 이제 만 천원 대에서 이제 계속 더 이상 상승을 못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이제 2만원 선이 최고가 수준이었죠. 그리고 거의 이제 반 만원 대에 이제 와 있는 상태지만 여기서 이제 더 갈지 떨어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주체를 좀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좀 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을 한번 보시면 800원, 700원, 900원 뭐 이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저평가된 실적주로 한번 이 수출 포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거래량이 많이 실린다고 해서 좋은 거 좋은 주식이 뭐 많이 실려서 갈 수도 있지만 또 이런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그 바닥권에서 뭐 만주도 안 되는 이런 거래량이었었던 종목들이 또 움직일 때는 큰 폭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가 이제 꺾이면서는 어떤 소형주 쪽 이런 조,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좀어더 어, 활발하고 또 상승률도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 지수가 또큰 폭으로 상승해주면 이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가겠지만 또 지금같이 지수가 꺾이면서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중소형주도 한 번은 좀 어, 관찰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